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양악수술이랑 방대, 턱끝, 긴 곡선, 사각턱, 성형수술을 하러 온 박지민입니다.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대칭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 컸는데 그러한 점을 좀더 개선하고자 양악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저는 스무 살 때부터 양악수술을 해야겠다고 라 결심을 했어요. 근데 치과에 가서 원래 교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치아교동으로는 턱을 돌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양악수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, 막 엄청 신뢰가 가지 않았고요 우선은 그 돈도 많이 못 모였고 그때는 어느 정도 할지 좀 가격을 알아보려고 간 거였어가지고 당장 수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턱이 돌아오는 것도돌아왔는데좀 성이 곱지 못해 가지고 좀 부드러운 인상을 갖고 싶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한테 양악수술 고민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근데 언니가 뼈 수술은 그 페이스라인 이진수 원장님이 진짜 잘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방문을 했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첫 방문이었는데도 바로 여기서 아, 그거기는 뭔가 좀 똑같이 찍어내는 느낌이 컸는데 음. 여기는 제가 후기를 다 봤거든요? 근데 되게 다 다른 느낌이었어요. 근데 전보는 훨씬 개선된 느낌? 음. 각자 어울리는 얼굴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거를 원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음. 바로 여기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음. 막뭐 눈문내고 막 그러시지 않으세요? 그런 거몇번 봐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더 신뢰가 간 것도 있고 음.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가격은 <웃음> 저는 이렇게 비싼 게 너무 비싸니까 진짜 그게 신뢰가 제일 갔던 것 같아요. 이벤트 안 하는 거라 재수술 많이 하는 병원이 잘하는 병원이라고 들었거든요. 근데 여기 되게 재수술 많이 해주신다고 들어서 그것 때문에 또 신뢰도 갔던 것 같아요. 어 맞아요. 이왕 한번 하는 김에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으로 여기서 저는 이번안 했어도 나중에 여기서 했을 것 같아요. 수술하고 이뻐진 모습으로 뵐게요. 안녕. 하고 자연스러운 성형은 페이스라인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페이스라인에서 윤곽수술이랑 양악수술 받은 지민입니다 다들 그냥 살 빠졌냐는 라 말을 많이 했어요 성형한 거는 다들 몰라보더라고요 부작용은 없었어요 그냥 1년까지 아니 한 3개월까지 여기 얼굴 만지면 좀 아픈 정도? 약간 이쪽으로 갔어요 얼굴이 턱이 여기 시따로 네. 그래서 그 지금 전 셀카 찍는 거 어... 너무 만족스럽다 보정을 좀덜 하고 어플도 안 쓰고 보정도 안 하고 셀카 찍으면 훨씬 예쁘게 나와요 그쵸 얼굴 때 진짜 기분이 좋죠 컴플렉스가 음, 덜 보여서 좋아요 수술 후 얼굴 케어 같은 거잘 해주셨어요 꼼꼼하게 음, 세수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음. 여기 와서 이렇게 마사지 받고 그래가지고 좀 뭉친 게 많이 풀렸어요 이렇게 얼굴형이 바뀌면서 더 해볼 수 있는 화장이 많아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아예 내려놨어요. 아예 화장도 잘하고 그랬는데 화장은 재미가 아니. 생겼어요.